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일간 감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에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미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강의를 올리면서 한 두세개 올려놓고 반응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고 어, 반응이 없어 좀 망설이게 됩니다. 제 강의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이 강의를 적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히려 그냥 쓰레기 같은 강의가 되지, 되는 지않 것은 제가 올리는 이 강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올리지 않아야 하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음, 한번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보고 이게 별로 시원치 않으면 제가 다른 면에서 한번 이 중단하고 다른 면으로 좀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간 간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간목근데 자와 축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인, 묘, 진, 사중의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은 설명을 했습니다. 인월 이렇게 일간 간목을 갖지 고 태어났는데 인월이다. 자 그러면 인월은 봄입니다. 봄 그런데 입춘이 시작이 됐는데 잘 참고하실 것은 이때 인성에는 인숙에는 아직 한기가 있습니다. 춥습니다. 추운 기운의간목이다얘죠 이때는 이 간목은 우리가 보통 사목으로 보는데 인묘진 봄을, 봄에 태어났을 때는 생목으로 봐주라. 인묘진 이때는 생목으로 봐주야 합니다. 생목 가을로 태어났다. 신유술 해자축으로 봤을 때는 빨리 사목으로 봐주라. 사목 뗄감용으로 화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사목에서 정답은 딱 하나가 얼른 빨리 뗄감으로 들어가니까 정화가 있냐가 이게 생명이겠죠. 근데 생목은 인묘지원에는이 정화 두르면 힘을 못 씁니다. 이건 아무 희용가같치가 없어요. 옛때는 뭐냐? 생목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빛. 병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병화. 왜?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해 봐 여기에서 학습 지도가 다릅니다. 아이들. 왜 아이가 공부할 아이입니까? 안하랴니까? 가빈에 태어났다 공부할 아인가? 공부하지 않을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 아인가? 그냥 이것만 입만 갖고 봐도 벌써 이 아이는 밖에서 뛰어노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활발합니다. 재밌습니다. 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한다는 것이죠. 인 속에는 비견입니다. 비견. 빈견. 부모 자리에 부모 자리에 형제가 앉아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내가 형제를 함께 동격이 돼 있다. 이걸 얘기 위에 앞 부분에 있으니까 이건 형이죠. 형과 내가 동격이 돼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나도 장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십중팔구 장남역할 장녀역할입니다. 상담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장남역할이라는 게 뭐냐. 장남역할은 총대 매고 가라이 말이에요. 장남과 장녀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뭘 설명해줘야 하냐. 당신 스스로 자수성가라다는 것을 제를 자립해야 한다는 거죠. 자립 스스로 일어서라 자수성가하를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 자리에 부모가 안니고 형제가 있고 내가 형과 동격이다면 내가 스스로 형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 달 가지고도 30분이가 1 시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부모가 계셔도 장남 역할하고 다른 형제가 있어 장남 역할하고 부모가 계셔도 조금 덕이 좀 약하다. 이 말은 뭐냐? 스스로 좀 일어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반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냐? 부모가 계시도 당신 스스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돈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다면 이 가토는, 가토는 역에 뿌리를 내리는 힘이 강합니다. 토. 토는 뭐냐? 돈을 취하는 힘. 이런 태생은 애기 때부터 벌써 돌 때, 딱전 돌제비 때 얘는 아마 돈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다. 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세니까. 세니까 이 간목은 힘이 세니까 흙에 뿌리를 내는 힘이 강하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취한다. 이게 보니까 기토겠죠. 기토. 없으면 조금 부모가 숨겨둔 돈 어디든 찾아서라도 지가 좀 쓴다. 이 말이 어머니 주머니 돈좀빼내갖고 쓴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자, 여기서 인이라는 거죠. 인 비견이죠. 근데 얘가 봄입니다. 비견이죠. 이 안에 지장간에 무병감이 있습니다. 병갑, 지장간에서 이게 무병갑이 있는데 이때 무토 자체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병과 갑이 있다면 이게 이게 병화가 있는 에웃기는 놈이에요. 병화, 갑이 인 속에 병화가 있다, 꽃이 피려고 한다. 병화는 밖에 태양을 봐야 한다. 이 말은 뭐냐? 갑인 태어난 사람치고 밖에서 뛰어노는 거, 밖에서 여행이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정도 이런 아이 같으면 순발력, 재치, 임균변이 좋다. 밖에서 친구들 교관계가 좋다. 밖에서 뛰어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좋다. 이걸 이야기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그대로 좀놔두면 뭐냐? 그대로 놔두면. 공부 안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얘를 통제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금이 들어가겠지. 경금과 신금이 있어야 하는데 야너 그렇게 뛰어놀게 되면 공부는 언제 할래 해서 얘가 경금 딱 쳐주고 신금이 딱 쳐줘야 하는데 얘는 와서 힘도 못 쓰고 쓰러지는 것이고 경금이 와서 또 밖에 뛰어놀기만 하면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가 화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귓동에도 잘안 듣는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이 경금 자체가 조금 처지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 경금보다도 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정답 하나가 있다. 감목에게는 경급으로 치면 안 된다. 뭘로 쳐주 하냐? 얘는 평화로 쳐주야 한다. 이게 뭔지, 평화 사람 가지고 해주야 돼. 공부 안 해도, 어 어떡하냐, 공부해야지. 사람, 사람을 해줘야 한다. 왜? 감목이 인원이라면, 원래 얘를 갖고 쳐줘야 하는데, 통제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쏟아니까 쳐주 하는데, 얘가 살짝만 해도 얘는 이 갑의 이월 자체는 꺾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 말은 뭐냐 강아지를 못하다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신이다 이렇게 말해 만약 경신 신유 예를 들면 신유이렇게 있다고 해 보세요. 신경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이렇게 강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이때는 독기예요. 바늘이 아니에요. 이때 예를 들면 딱 쳐질 때 뭐냐면 어릴 적에 이 아이는 수술합니다. 왜? 꺾여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이 인원에 있다면 뭐냐? 아이들 딱 봤을 때 빨리 내 자녀, 내 손주가 이렇게 갑인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한 것 같지만 열이 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살짝만 해도 부러질 수 있고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부러진다는 거지. 꺾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갑인이갑인이 갑인이 힘을 갖고 있고 신강하지만 실제로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약하냐. 통제, 규제 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사랑으로서 감싸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보면 안되겠죠. 만약에 갈입니다 병인이 있다 하면 은 이렇게 병인이다 면 금상첨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때는 신유가 들어와도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신유가 들어와도 이때는 힘을 못써요. 경신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만약 에이 정도 된다 해도 임신충에도 얘는 끄떡없습니다. 잘하는데 조금 흔들리지만 이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 변화 통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이럴 때는 뭐냐? 이 아이가 공부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은 기숙형 학교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일찍 주거 독립이 나온다 이때를 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 인신충이 있으니까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자기 삶의 변화를 가지고 어느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찍 주거를 독립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스스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겠구나. 역할을 했겠구나. 장남 역할을 했겠구나. 이게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각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소년계, 그 다음에 청장년계로 가면서 어쨌든 장남, 장녀 역할을 하게 된다. 초 총대를 내고 가게 된다. 왜? 이 감옥이 임을 지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임, 묘, 진, 사, 오, 및 봄과 여름으로 대운이 쭉 가게 된다면 어쨌든 여기는 큰 성공을 거두겠지. 왜? 꽃 피고 쭉 여름이 무거지고 가을로 들어오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대운이 겨울로 들어왔다. 대운 자체가 이렇 되면은 자, 축이나, 자나, 해나, 이렇게 되면 겨울로 들어올 때는 고생만 열심히 많이 한다, 총때 메고 장남, 장녀 역할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뭘 쓰고 먹고를 하지 못하고 희생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임묘진 사오미로 대운이 흘러갔다면 뭐냐, 아, 자신이 재밌게, 삶을 재밌게 살구나, 그리고 또 모든 걸 취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1월인데 역행으로 가느냐, 대운이 순행으로 가느냐, 겨울로 가면은 춥잖아요. 뗄감이잖아요. 뗄감이니까 지가 희생하잖아요, 간목이. 그러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고생하면서 가는 것이고, 봄, 여름 부르면 자기도 꽃 피고 여름이니까 얼마나 즐기고 재밌게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차이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가빈을 갖고 놓고 볼 때는 항상 사주에서 대운이 순행으로 가냐 역행으로 가느냐 이걸 먼저 봐라. 두 번째 이렇게 이 가빈 자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열살 아니면 청소년기까지는 참 이걸 사고하라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 공부의 차이가 있다. 이걸 가지고 왜 공부하냐고 팍 지지고 볶으면 얘는 진짜 공부 안합니다. 경금 갖고 때리면 안 되고 병화를 갖고 때려라. 태양은 뭐냐? 사랑과 격렬이란다. 사랑과 격려, 희망이죠. 희망을 갖고 계속해주라. 이 말은 결국 공부 안 하면 그래도 너는 괜찮다. 공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줘야 이빨에도 까는 김부라급을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기 만들어 즐겁게 내지려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지려고 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부는 안 했어도 자기 중심으로 다 리더를 하고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극하고, 왜 컴퓨터만 하고 극하냐? 컴퓨터만 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얘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서 청소년기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가요, 자기 길을 가는데, 청소년기 이때 부모들이 공부하고 전쟁을 치르겠죠. 왜안 하냐, 하냐, 이런 말 가지고. 그래서 항상 갑인 자체는 반드시 사주에서 병화가 있느냐를 봐주라. 병화가 어디든 있을 때, 있을 때, 시야에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전간에 떠있으면 최고 따봉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 정도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얘는 잘한다. 이렇게 보겠죠. 견뎌내고 잘자기중심로 편안한다. 이 정도면 뭐 공부 잘합니다. 그냥 놓아도 지 스스로 알서해요 이렇게 놓으면 병이 나면은 그냥 놓아도 공부 잘합니다. 이럴 때는. 태양이 촤 나무에 비춰주니. 얘는 예를 들면 또 여기 속에 병화가 있으니 감목은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잘자랍 이때는 사주에 수분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머리가 워낙 비상해요. 근데 수분까지 있으면 이때는 개수가 인과 개가 인수하면 공부의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천간에 떠있으면 안돼요. 병화가 떠있기 때문에 병화가 떠있으면 예를 들면 지장간에서 숨어있어라 얘기죠. 이때는 같진해도 백호대살 있어도, 백호대살 있어도, 얘는 출세하는데, 아무 거리 낌면다 얘는 백호대살 깔고 있어도 출세한다. 그게 있습니 왜? 여기에 개수가 있습니까 개수에서 이렇게 수생복을 해주니, 또리 깊은 나무가 됐죠. 바람이 아무리 풀어봐라. 얘는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도 강건하고 태양빛을 받으니 나무도 음지가 아니고 양지 나무고 적당한 수분이 주어지니 간목은 잘 자라고. 그래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필요하지. 정화,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게 시 생명이다. 그리고 이때는 병화를 갖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좋은 환경, 자기가 알면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면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목을 가지고 임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